인타크해진 계기가 있냐고요? 그때도 뭐 지식의 저주에 가있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되는 것까지 모자이크 없이 본 적도 있습니다 패치했었다고요 이거? 서버 점검? 아 점검만 한다고 개선하는 게 아니고 <웃음> 개선하는 게 아니고 점검만 한다고 아주 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누가, 누가 그걸 믿습니까? 확인만 한다고 <웃음> 서버 잘 돌아가고 있나 보기만 한다고 점검이 뭐 뻔하지 뭐아좀 아쉽네 설날 때 영상 만들려면은 나 진짜 참 줄여, 줄이면서 영상 만들어야겠다 <웃음>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힘들 것 같아 편집 방송을 하라고요? 안돼 그래도 할것 해야지 아 근데 진짜 나이 히트워커 잘 나오면 은 어떡하지? 계속 하고 싶어지면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엘든링 외에는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딥락을 하긴 하는데 자 오늘 97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만렙이야? 아니요 아직 만렙 아니에요 험할 때 접목을 왜 합니까? 콤빌 성에서 검거 <웃음> 너고드릭 병사지 <웃음> 너 수상해 너 수상해 <웃음> 뭐지? 트리가드 <트릭어드> 잡으라는 건가? 오잇! <웃음> 화려 안 갚은 페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투사체도 페리가 가능하죠. 이불만 쓰기. 샤브리리. 또 너냐. 널잡고말 거야. 또 <웃음> 너냐. 근데 이거 어디까지 가서 써야 돼요? 경계를 좀 나눠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 브래거인 직전까지? 이거 나름 화염이죠? 이것도. 나름 화염이니까. 황금나무 미불로 태우기? 아... 미브랜딩 보라고? 아 하는 김에 아오키? 아 이거 또 지하를 또 내려가야 되네 이거 오랜만에 이건 또 뭐야? 이거 언제적 노래야? 진짜 옛날이다 땅콩카라메발광이끼야아 그래야 될것 같아요 흡정 미션을 거네? 이름도 그대로 적어놨네 돈중의 명예? 아 당연히 돈을 챙긴다면 그 다음 명예를 지키면 됩니다 그거 일리가 있구만 왜내 네, 말이 맞잖아 네, 일반 미불 도 차보면 되나? 어 심상치 않은데? 오. <웃음> <웃음> 결국 와버렸군. 이 자식. <웃음> 결국 와버렸군. 그렇게 그렇게 당하고 싶었나? 아, 묘하네. 심지어 남자야. <웃음> 척척하게 만들어지지. 어, 뭐지? 안 되는데? 일단 뒤잡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잡기 한번 해주고. 아, 이제 되네. <웃음> 녀석 가버렸군 음, 미션 성공 만족하십니까 이제? 에이그 전투창 지문석 맹금 밴하고 화염정갈 착용? 아이씨 오늘 왜 이렇게 요구가 많아 저거 저 미션은 거인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따라 비가 거칠군 이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 오늘따라 가죽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군 청자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알아서 해줄 거야. 딥타크해진 계기가 있냐고요? 아... 그거를 말하려면은 메시념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연치 않게 웹서핑을 하다가 그분을 봤죠. 그때 한창 이제 봉탕물이 유행이었거든요. 키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합성물을 봤는데 그때도 뭐 지식의 저주에 갇혀있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되는 것까지 모자이크 없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냥 우여치 않게 그렇게 된 적이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배우는 배우잖아. 그게 찾아봤죠. 알고보니까 참 이상한 걸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후원을 한다고 소외되는 그런 계층들을 위해서 후원을 한다. 아이 남자 깊은 마성의 매력이 느껴졌다 해서 이제 그곳에 좀 빠지게 됐죠. 이 남자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였구나 간혹 그런 합성 가지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놀려먹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오히려 그거 덕분에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됐으니까 난 좋다고 생각해요 야 붉은 늑대 OST라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멜리아 누나 모델링 못생기지 않나? 았 갈! 어디서 감히 어디서 감히 못생겼다고 제대로 안 봤네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아무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런 말이 있대요 유혹의 나뭇가지가 어찌 보면 미켈라를 상징하는 거니까 유혹을 받을 정도의 외모면 은 그만큼 이쁘다는 소리가 아닐까? 근데 남자야 달려있어 그러면 뭔가 진짜 면접볼때 이상성 욕은 하나씩 갈고 들어와야 되나 봐요 저는 발을 좋아합니다 아 당신도군요 교윈돌리는 가슴골까지 있다고? 그거 여유증이라고 아십니까? 솔직히 이력서에 엘드님 적을 수 있으면 감안하고 들어가고 싶을 것 같긴 해 이제 게임사 입사를 하는데 두 번째 이제 이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력서에 엘든링 막 있으면은 아좀웅장하겠다 근데 실제 그 프롬 다녔던 직원 말로는 그렇대요 커리어 쌓을 땐 좋다고 확실히 커리어 쌓을 땐 좋다고 경력 쌓을 때는 저 솔직히 이거 엘덴 링 처음 했을 때 저기 리프트 있잖아요 리프트 올라가다가 뜬금없이 무슨 이상한 용암맵 나오는 게 아닐까 조마조마했거든요 무슨 <웃음> <웃음>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어? 이거 이해한 사람은 알 거예요 이거 이해한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불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으로 받았지 예찰성 그거는 아니었어 그건 진짜 뜬금없이 나온 거라서 아, 야 이건 장르가 틀리잖아 좀 비슷한 걸 가져와 라 이건 장르가 틀리잖아 저기 OST 넣어주신 건 고맙긴 한데 어울리는 걸좀 넣어줄 거면 은 아예 장르가 다른 걸 가져오잖아 계속.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오늘 멜리나 살려주죠 아니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내가 멜리나는 깔끔하게 보내주고 이불를 가자 이건 오직 멜리나를 위한 것 뿐이에요 아니, 이게 왜 사악해? 난 멜리나를 위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제 순고한 희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라져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자식, 정정당당하게 어... 아하하하하 <웃음> 정정당당하게 잡기... 잡기... 잡기로 승부 보자 이놈들! 아! 씨! 이상하게 나만 당하는 것 같은데 아! 씨! 나만 당하는 것 같은데 징징이 이 자식 내가 지금까지 당한 설욕을 어? 아! 아! 하하꾸꾸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 아! 아! 아! 아니 원래 처음에는 자유특기장이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로델클럽이 되버렸어 <웃음> 발톱 자고, 비겁자가 문을 닫아 모크바그를 막았어. 발톱 자고, 비겁자가 문을 닫아 모크바그를 막았어. 왜냐? n ê 지